리아야! 너 이것도 진짜 잘 먹잖아! 이것도 너 먹어! 네, 리아야! 이것도 먹어! 내가 응? 엄청 핫 소스를 뿌린 핫도그야! 핫도그 많이 어, 먹어! 어, 많이 먹어! 어, 어, 그, 그만! 어, 어? 그만? 리아가 원래 이렇게 포기할 애가 아닌데? 너 어디 아파? 아니, 더 먹을 수 있지! 어, 어... 역시 리아야! 아직 다섯 그릇밖에 안 먹었잖아! 너 스무 그릇은 먹어야지! 어, 어, 근데 오늘은 안 먹고 싶은데 음. 너, 너 리아 아니지? 너도 너, 가짜지? <웃음> 아니야 그냥 정만으로 해본 말이지 당연히 20그릇 100그릇까지 먹어야지 <웃음> 휴, 다행이다 역시 너 리아 맞구나 음. <웃음> 그만 먹고 싶어 그만 먹고 싶어 김리아 녀석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오냐고 리아야 리아 저먹어봐저먹어 어, 여기 니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가지고 왔고 니가 음. 좋아하는 생선도 가지고 왔고 니가 음. 좋아하는 핫도그, 계란, 프라이도 음. 다 가지고 왔어 역시 늑대야 더이상 못 먹어 리아 역할은 못하겠어 도망쳐 어? 리, 리아야 어, 리아가 서울 다녀오더니 뭔가 이상해졌어 이제 겨우 스무 그룹밖에 안 먹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원래 저런 녀석이 아닌데 좀 이상하긴 하네 오늘따라 아 어, 그래 돈잘 쓸게 고마워 나백마리잖아 금방 갚을게 그래 알지 알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유 바쁠 텐데 먼저 가봐 내가 여기 계산할게 그래 나 간다 음잘가또 <웃음> 벌써 열 명째인데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<웃음> 역시 백만 유튜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돈을 팡팡 빌려주는구나. 저기요, 이거 계산 안 할게요. 나중에 내겠습니다. 네? 아, 저 백만 유튜버 잉여맨이에요. 그래도 돈은 내셔야. 아,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? 이 가게 유튜브에 올려서 박제시킨다. 리뷰 1점 달아줘? 어? 아, 저희가 없어서 이만 가볼게요. 어? 너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이녀맨? 어? 어? 어? 어나 맞아 야 이게 얼마만이야? 아 그래 나 백만 유튜버 이녀맨이야 그래 소문은 들었다 야너 성공했구나 그래 그래서 그런데 혹시 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? 얼마? 음한 3천 정도? 그 정도는 금방 갚는 거 알잖아 나 백만이야 뿅 아니 아빠 이게 뭐야 서울 가는게 왜 갑자기 취소가 돼요 아휴 사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나봐 아이동네에또 왔네 <웃음> 이게 뭐예요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서울 간다고 이야기하고 떠났는데 그러니까요 아유, 어쩔 수 없지 일단 우리가 다 돌아왔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국내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인사드리자 나... 음... 나는 진짜 서울로 갈줄 알았지 뭐 이따봐 <웃음> 학교에 다시 왔네 친구들한테 이상간다고 말해야겠다 <웃음> 더 이상 못 먹겠어 더 이상 <웃음> 어? 어? 뭐야? 나랑 똑같이 생겼네? 넌 진짜 김리야? 도망쳐! 야! 거기서! 진짜 김리야? 그래 아그들아 여기 골목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통행료 5만원씩 걷어 어, 형님? 하지만 이런 짓은 형님 편역 때도 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이런 짓은 양아치들만 하는 거라고 저한테 직접 가르침을... 어허! 어? 이제 은퇴했으니까 돈좀 살짝 벌어야지 빨리 안 해? 아 아주머니들한테 이사 안 간다고 직접 빼서 이야기 드려야겠네. 어? 저것들은 뭐야? 릴러브, 여기 넘어가려면 5만원이야. 누가 이런 짓을 시켰지? 우리 흑장미파 전두목님이 명령하신구나. 이 녀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... 씨. 아니 네가 누군데! 너 누구야? 나 단미오야. 야뭐사벗져봐 건방지게. 너 단미오? 보차야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뿅. 하, 놀이터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해야겠다. <웃음> 야너나 좋아했잖아. 내 인기스타 여루루야. 응? 음? 얼굴이 왜 이래? 얼굴에 마귀가 씌었나? 내가 이거 끼업보적 요루루가 아니야 너 누구야? 어? 또막못 가? 응,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섹시 다이너마이트 요루루야 못가못가나라 살기기 전까지 절대 못가 야! 너 누군데 내 행세를 하고 다녀? 어? 어? 너너너너 너는 진짜 진짜, 진짜 요루루? 어? 도망쳐! 야너 누구냐고? 뿅 아휴, 갑자기 왜 서울 가는 게 주도가 되었냐고 일이 복잡해졌어 음? 에이, 넌 백만 여태 버라고 금방 갚을게 내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우리 딸내미 수술비야 너 음? 뭐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? 내돈 갚아 딸내미 수술비라고 뭐? 어? 어? 어? 어? 어? 아니, 너... 진짜 잉엽매잖아 도너 뭐야! 거기서! 야! 여보 진짜 가족들이 돌아왔나봐요. 빨리 짐 싸고 도망쳐요. 그래 여보 빨리 도망치자. 다들 들통났어. 엄마 아빠 나김리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. 돼지도 아니고 밥 100그릇 안 먹으면 친구들이 가짜냐고 의심한다니까요. 어떻게 맨날 100그릇을 먹어요. 엄마, 엄마 여로로 인기 많다며 남자들은 하나도 나안 좋아하잖아. 역할 못 해먹겠어. 형님의 가족들을 치우자. 아유, 아유. 아 아유, 어, 뭐야, 여보. 아, 아, 우리 사치 가는 사람이 있나봐. 아, 빨리 집에 들어가 보자. 나도 봤어. 쑤. 강남다. 어, 이거부터 챙기고. 챙이 녀들 석 여기 있었구나. 우리 집까지 가로채려고 해? 우리가 동네 없는 동안 카메 우리 사칭을 해? 야, 못 생기네. 너 남자애들한테 다 고백하고 다녔더라? 그래, 맞다. 근데 너 인기 많다며. 근데 남자애들이 다너 싫어하던데? 그건 네가 못 생겨서 그런 거고.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. 어이! 어이, 어이 거기 카메라만잘봐 봐. 여기 서 봐. 똑같잖아. 것도. 뭐? 어 저기 진짜 리아야 내가 미안해 난널 사랑칭할 수 없었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? 그래 진짜 리아로 사는 건 쉽지 않아 난 하루에 100그릇은 먹어줘야 진짜 리아가 될수 있는 거래걸 정말 존경스럽다 <웃음> 야야보 이제 우리 다 들통 났어 어떡해 뭘어게해요 뭐, 뭐, 아니야 여보가 적 괴물같은 여자한테 근육파괴술을 쓰는거야 그렇게 물리치고 우리는 도망가는거지 할수 있겠어? 그럴까요? 알겠어 근육 파괴술 하아? 뭐지? 이 솜털같은건? 이게 타야 진짜 파벌이 보여주지 하하하 <웃음> Oh, 마이 she come out to go so. That's what I 진정. 어. 아, 다시는 우리 가족을 사칭하지 마 e 요 알겠어요? out. Oh, she jumped. I see now. We g 진정 좀 해요. 내 t o u c 세계 최고 귀 s a b a s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게 아니야 뭔 말인줄 알지? 구독해뿅 구독 뿅 좋아요 하아... <웃음> 안녕